여정연의 세계 일주 인천공항 제2터미널 마티나 라운지 인천공항 제2터미널에 있는 마티나 라운지를 방문해 보았습니다. 마티나 라운지는 프라이어리 패스 카드나 특정 신용카드가 있다면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티나 라운지는 에어스타 에버뉴보다 한층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T2의 라운지는 터미널1의 라운지보다는 훨씬 넓고 깨끗한 느낌을 줍니다. 뷔페는 한식 뿐만 아니라 과일과 빵 종류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와 컵라면은 무제한 제공됩니다. 중요한 점은 라운지 가운데 있는 정강판을 보면서 출발시간에 늦지 않게 탑승구로 가는 것입니다. 마티나 라운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탑승구는 걸어서 10분 이상 걸렸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이나 세계일주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